결국 카톡에 적용되는 챗 GPT가 나왔어. 바로 에스 거. 챗GPT처럼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채팅형 인공지능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상식적인 이야기만 해주고 답변이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겠지 챗GPT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하면 그것을 적응시켜서 답을 줘 위에 답변을 추가해서 그럼 브랜딩에 대한 인스타그램을 하려면 뭐를 해야 할까? 어떤 주제로 해야 하는지 이 입제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알려줘 이렇게 이어서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AI에는 없는 기능이 있어 알려주기 전에 핵심 있는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꾹 이미지를 올리면 거기에 있는 글자를 인식해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이미지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지 이건 업그레이드만 더 되면 앞으로는 문서나 이미지의 내용을 힘들게 요약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 물론 아직 인식이 안될 때가 종종 있고 채 GPT처럼 카테고리 분류가 안 돼서 내용 보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활용하기 나름이 겠지 설치 방법은 카톡에서 돋보기 누르고 에스을 친다 채널 추가를 한다 그럼 끝 이제 사용해보고 익숙해져 보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내용을 핵심한 가져올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준 친구들 고마워 다음 시간에 만나